이번 어, 국제신학컨퍼런스의 포럼에 에, 참여한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. 어, 너무나 감동이었고 어, 기쁘고 또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,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성도들이 주야로 정말 특별히 미국 동부에서 음. 어, 한미이가 연합하여서 이렇게이스라엘 위한 지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봉합불이 일어나서 태평양을 건너고 또 대세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예루살렘까지 큰물결이갈수 있도록 중보해 왔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던 이런 사역이 언제쯤 시작이 됐습니까? 저는 이스라엘 첫 어 방문 어 했을 때부터인데요. 한 삼사년 네.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첫 방문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네. 목회 철학이 바뀌고 에,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,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미국 교회 교회 중에 가장 스피커가 큰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특별히 또딸님이 동역하면서 네.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통역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어쩜 저렇게 네. 설, 통역을 잘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. 저도 이제 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역시 네.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<웃음> 한국에는 자주 오시나요? 어 이민 온지딱 20년이 되는 했대요. 어, 자주 나갈 형편이 못 됐고, 음. 예, 특별히 이제 뭐 부모님이 편찮시거나 으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어, 이제 갔었지. 뭐 사역으로는 갈 기회가 없었고 많이 바빴었습니다. 네네. 네. 네. 그렇군요.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서 맛있는 식사도 좀 하고, 저희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네.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. 네. 우선 항상 건강하십시오. 네.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무보다도 우리 어, 말씀으로만 듣고. 또 영상으로 뵙던 우리 커플소 t v 의 o u can w a t 나 h TV, you can watch TV, you can w a 라 c h TV, you can watch TV, you can watch TV, you 네, a n w 니다그 왕의 대 y 킹스웨이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. 저희는 커플소 t v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안 네. 봅니다. <웃음> 근데 킹스이이는 호감이 있어요. 킹스 하이이이이 v you can w a 에, 시청자들에게도 또 어,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